기계박피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고익수입니다 기계박피는 어떤 식으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냐면 전반적으로 울퉁불퉁한 피부를 편편하게 재생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다 편편하게 갈고 새살이 돋게 하는 겁니다 아이스픽이나 뭐 박스형 라운드형 등 여러가지 구분이 되는 여드름 흉터의 치료를 달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형태의 흉터 모양을 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죠 기계박피가 다른 치료에 비해서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한 것은 아이스픽 형태는 우리도 특별한 치료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운드나 박스형이나 이런 식의 울퉁불퉁한 모양을 표현하는 여러 방식들의 표현법에 의한 분류는 사실 기계박피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편편할 정도까지 갈아내기 때문에 그위의 형태가 네모나튼 동그라튼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갈아내고 그 다음에 재생되는 과정에 새 살이 돋을 때 좋은 살이 나게끔 치료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러 형태의 여드름 형태에 따른 각각의 특별한 치료법은 사실상 불필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스픽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스픽은 굉장히 깊은 곳까지 마치 얼음 송곳으로 콱콱 찍어놓은 듯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레벨까지 저희가 갈아 내면 거기는 재생될 수 없어요 아이스픽은 전반적으로 평범하게 갈고 거기만 뾰족하게 가는 특별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스픽은 기계박피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치료법이지만 해결책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기계박피에 전혀 걸림돌이 될수 없는 일단 형태적인 구분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아이스픽하면 이렇게 재생 기간이 늦어지나요? 아이스픽 형태는 이렇게 파여 있으면 그곳을 밑에까지 파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파, 파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파서 주변을 이렇게 깎아내는 턱 찌는 거를 이렇게 깎아내서 부드럽게 만드는 형태고 이 바닥에서 이렇게 세살이 차 올라오는 기간 때문에 요기 부분은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붉은색도 좀 오래가고 그 다음에 재생기간도 조금 오래가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재생이 끝났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한 속도로 완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